한리에니다 자, 이제 감성돔이네요 자오작동입바한 감성돔이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 감성놈이 또다시 얼굴을 보여줍니다. 네, 어, 드디어 또 이렇게 어, 감성놈이 한 마리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 오늘 정말 낚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바람도, 조류도, 물색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 변화가 되고요. 또 자부들의 성화도 심하고 어, 상괭인 때도 어, 괴롭혔는데 또 이렇게 어, 감성놈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어, 이번 이 녀석은 어, 다소 이렇게 근거리보다 어, 멀리 또 깊이 공략을 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감성동입니다. 시장 좋습니다. 5자 육박합니다. 겹살이 어, 또한마리의 감성돔을 추가를 합니다. 어, 드디어 그래도 좀 어, 쓸만한 어,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는 5자급에 어, 육박하는 녀석을 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이곳 토끼 꼬리 자리는 어, 통상적으로 어, 수심이 한 7에서 8미터 정도 되는 그런 수심대에서 어, 감성돔을 낚았을 때 마리수가 어, 좋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저도 오늘 이렇게 갯바위 그 주변에 있는 어, 수중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어, 상황이 여러가지 변수도 많고 어, 좋지가 않아서 어, 남은 시간은 어, 멀리 장타를 쳐서 한번 낚시를 해봐야겠다 되 생각을 하고 대략 한 30m 이상 이렇게 멀리 캐싱을 해서 어, 이렇게 먼 곳에서 감성돔을 낚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조류가 썰물이 진행되면서 어, 우에서 어, 자로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아, 먼 곳을 던져서 이렇게 안으로 끌어 당기듯이 하는 낚시로 어, 먼 자리에서 이렇게 어, 감성돔을 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듯 어, 근거리를 공략을 하다가 낚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어, 이렇게 멀리 어, 장타를 쳐서 어, 낚시하는 것도 어, 아주 이렇게 어, 조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포인트에서 어,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어, 감성돔이 물어주면 좋겠지만 어, 이렇게 물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중료라든지 이렇게 패턴 자체를 바꿔서 낚시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한 마리 감성동을 봤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활기를 띠는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사이즈는 준수한 것 같습니다. 네, 감성돔입니다. 오, 이번에 사이즈 좋습니다. 숫자가 충분히 넘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50 중반이 훌쩍 넘어 보입니다 네 어, 드디어 어, 또대물급에감성돔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이 녀석은 어, 50 후반이 훌쩍 넘어 보입니다 아, 올해 들어서 제일 큰 사이즈의 감성돔을 낚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낚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변수도 많고 어, 이 녀석 또한 멀리 던져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가는 낚시에 이렇게 힘 좋고 잘생긴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어, 드디어 기다리던 어, 대물급의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사이즈도 좋고 어, 힘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이곳 자리 어, 낚시는 조금 오늘은 힘든 것 같아요. 어, 멀리 쳐서 어, 이렇게 안으로 조금씩 당겨가면서 어,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야근 입질로 어, 표현이 됐습니다. 아, 어쨌든 뭐 목표했던 어, 5자급의 감성돔을 충분히 본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 조금 더 이렇게 마리수에 신경을 써가면서 어,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처럼 멀리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어,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 똑같습니다. 어, 내가 입지를 받고자 하는 지점은 정확하게 지정을 해두고, 어, 캐스팅을 멀리 했다 해서 밑밥도 멀리 날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 밑밥은, 어, 내가 입지를 받고자 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밑밥이, 어, 이렇게 군집이 모일 수 있도록, 어, 또 대상어중이 군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밑밥을 주시고요. 어, 안으로 조금씩 없는 조류에 견제를 해가면서, 어, 이렇게 어, 낚시하는 방식이 어,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 기분 좋게 또 낚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아 정말 상경이가 어, 지금 드론으로 찍고 있는데 제가 낚시하는 자리 50m도 안 됩니다. 바로 앞에서 지금 드론으로 지금 촬영 중인데 상경이가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상경이 때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갯바위 근방에 있으면 대상 오종들이 입지를 하지 않습니다. 빠지고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철수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곳의 철수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30분 동안 이제 정리도 하고 제가 왔다 간 흔적도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황제도에서의 일정은 1박 2일입니다. 첫날 이렇게 대물급의 감성동도 보고 황제도의 위용을 충분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감성돔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황제도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렇게 기상예보가 썩 좋지 않았는데요. 어, 또 반대로 어, 좋지 않은 예보 치고는 어, 괜찮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평일이다 보니까 또 좋지 않은 예보가 어, 있다 보니까 어, 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내린 이곳 자리는 어, 황제도에서도 어, 손꼽히는 자리입니다. 어, 땅콩려라는 어, 포인트에 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이곳 황제도를 자주 찾지만 아, 땅콩련는 항상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보는 어,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어, 낚시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다 보니까 아, 저는 어, 이곳 자리를 개인적으로는 어, 처음 내려 봅니다. 어, 명성에 맞게 어, 이렇게 좋은 그 조가를 한번 기대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침이 들물입니다. 어, 현재 제가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고 어, 낚시를 하는데요. 제 바로 맞은편이 맞담이라는 포인트고요. 바로 황제도 마을이 보입니다. 조류는 위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빠르게 현재는 본류가 흘러주고 있습니다. 자, 들물에 이렇게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들물자리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위에서 좌로 아주 빠른 조류가 흘러주고 있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고요. 잠시 후에 이 조류가 더 세지면 이 안쪽에서 합수지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포인트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류의 상황을 봐가면서 오늘 또 감성동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줌 1호 낚싯대입니다. 이렇게 뽑기가 가능한 줌 낚싯대고요. 4m 90에 줌을 폈을 때는 5m 30cm의 낚싯대입니다. 릴은 3000번 엘비 릴이고요. 어, 원줄은 2.5호, 어, 목줄은 1.7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자리 어, 수심이 그다지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합수 지점에서 어, 이렇게 찌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어, 이 거의 한국형의 낚시라고 그, 찌볼수 있습니다. 이호 어, 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순간 수중 2호를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어, 또 상황에 맞춰서 채비의 변화도 빠르게 조감해서 방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지금 또 대략 한 100m 정도 흘려서 위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디서 당기니까 파렴 탄약 여리 나왔습니다 자, 어, 준수한 사이즈의 어, 감성돔입니다 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금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호찌에 어, 순간수중 2호를 달고요. 그 밑에 어, 4비봉도를 하나 물리고요. 또 바늘 위에 3비를 하나 더 물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이곳은 어, 이렇게 어, 제가 낚시하는 자리에서 어, 대략 한 2, 30m 앞에 수중여가 있는데, 원래 그곳에서 입질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완전 멀리, 이렇게 거의 그한 100m 정도 흘려서, 찌가 계속, 일정 수심에서부터는 계속 내려가게끔 해줘서 뒷줄로 받아낸 그런 녀석입니다. 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감성놈이 이렇게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깊이서, 어, 이렇게 장길지라고 하죠. 이런데를 내려, 한참 내려서 어, 원줄로 받아낸 입질인데 어, 원래 이곳자리의 낚시 패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어제 오늘 낚시하면서 어, 지금 어떤 이유인지 어, 황제도가 조항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 대비 어, 좋지가 않았는데 어, 제가 들어오기 한 일주일 전에는 상당히 말리수도 좋았다 합니다. 어, 아마도 이렇게 물색이 맑아지고 어, 좋지 않은 기상에 어, 조항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는 잡기가 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좀 색다르게 어지처럼 이렇게 약간 어, 변수를 조사했던 낚시가 이렇게 적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 힘 좋은 감성돔입니다. 네, 어, 감성돔 한 마리를 아주 기분 좋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어, 이곳에 그 현지에 계신, 어, 선배님과 함께 내려서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들었는데요. 어, 이곳 자리는 이 볼류가,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가면, 어, 요, 옆쪽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조류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 물이 합수되면서, 어, 그곳 자리에서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수되는 이곳 지점에 수중요도 아주 잘 이렇게 산재가 돼 있어서 어, 그렇게 합수되는 지점이 생긴다면 더없이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은 어, 조류가 맞지 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 조류가 맞담쪽으로 어, 흘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한두 시간 낚시를 하면서 어, 오늘은 그런 패턴으로 의 낚시는 어려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 먼 곳까지 흘려서 어, 대략 한 제가 이 스프의 줄이 한 200m 정도 간게 있는데 3분의 2가 거의 다 방출이 될 정도로 흘렸습니다. 흘려서 아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낚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길지 채비라고 하죠. 제가 쓰고 있는 이지에전존부력이 대략 한 2B 정도 이래 되는데요. 2B에서 3B 정도 이렇게 사이로 오가는데 제가 4B봉돌 하나와 3B봉돌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물려서 이 빠른 조 위에 어, 일정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어, 운영을 했던 게 어, 이렇게 감성돔이 시원하게 원줄까지 가져가는 입질을 어, 유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류의 변화가 크기 없다면 어,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땅콩여에서 어 포인트 체크와 아 엔딩을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곧 철수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 제가 낚시한 자리를 치우고 어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곳 땅콩 자리는 어이 발앞을 노리는 게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내려봤지만 어 이곳에 계신 어 현지 동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을 때 들물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어 양옆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곳에 이렇게 어, 훈수가 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훈수 지점을 노리든지 아니면 발 앞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는 초반에 이렇게 발 앞에서 잡어들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그 어떤 수중 지형을 한번 탐색을 해봤는데요. 감성돔들이 이렇게 먹이 활동하고 머물기에 뭐 상당히 좋은. 어, 그런 그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저와 함께 오신 일행분은 이렇게 발앞을 공략을 하시고요 어, 저는 이 훈수지역을 한번 공략하기 위해서 어, 낚시를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어, 제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이발앞 쪽에서는 어,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자리에서 이 훈수가 져야지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 이곳 자리 또한 어, 훈수가 잘 지지 않아서 어, 멀리 공략해서, 어, 장길지 형태로, 어, 100m 이상 이렇게 흘려서, 어,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은, 어, 발압수심이 대략 한, 뭐, 5에서 6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훈수가 지는 저거 자리는 한 7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m 정도 주고 이렇게 채비를 흘리면, 어, 바닥에 턱턱 걸리는 여들이, 어, 몇 개가 있지만, 어, 이곳은, 어, 지형의 특성상 이렇게 한 번씩 턱턱 걸리더라도 들어주고 빼주고 하면서, 감성돔을 낚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제가 했던 방식처럼 어, 볼류를 태워서 어, 100m 이상 흘려서 어, 장길지 채비로 어, 15m에서 한 18m 사이에서 입지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 이 방식은 사실 어, 저는 오늘 고기를 어, 만나긴 했지만 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 저도 다음에 이곳자리 다시 한번더 내린다면 어, 발랍 쪽에 공략이든 아니면 은 군수가 정말 이렇게 이쁘게 져준다면 어, 다시 한번더 어, 군수 쪽을 어, 공략해볼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황제도에서 어, 정말 좀 아쉬운 어, 그런 어, 기분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대물급의 감성돔을 잡아서 어, 기분도 좋지만 어, 마리스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물때가 지나고 나면 사이즈도 좋고, 또, 이 마리수의 감성놈들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랩살이한 마리로 또 옵니다 자또 다시 하우솔리로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시자리 아주 멀리서